레이버 뭐, 차르는그 음. 압력이 똑같을 때그 음. 어, 보이 그 압력이 똑같을 때어그 기체 어 기체의 부피랑 온도가 음. 비례 그냥 비례한다. 어, 아주 잘했어. 잠깐 써 주세요. 온도 비례 절 비례한다. 그렇지. 그래프 제가 볼까? 넵. 어그 고일은 반비례니까 이렇게 되고요. 어 잘하네. 음 이렇게 되는데요. 그 그, 뭐냐, 응. 온도가, 어, 그, 절, 온도 절대 온도일 때는, 응. 마이너스 온도잖아요. 마이너스 213도 그 단이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, 그래프 그릴 때, 이렇게 그려야 되고, 얘에다가, 이렇게, V를 이렇게. 이렇게, 이게 렇 V0. 항상 그래프에는 X축하고 Y축에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어. X축 여기 다.. 다.. 어 안.. 안하고안녕 그럼 응? 안녕니까 얘는.. 부피요 그렇지 뭐의 부피? 기체의 부피.. 기체부피어 아주 잘했어 이렇게 그었잖아 네 이렇게 그은 거 맞지? 네 그럼 여기는 몇이야? 몇도 씌워야돼 여기는? 마이너스 이제 수한 도시야 그렇지 헷갈리면 안돼 이거 진짜 잘했어 오늘 이대로 그림의수박 알겠어? 진짜 잘했어 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쌤 계속 시키잖아 그니까 그러면 아주 잘했어요 이거 나 계속 물어볼거야 <웃음> <웃음> 공지! 보일의 공식 알려주세요. 보일의 법 공식 보일이요? 응 음. 그냥.. 아 그건 이거 중요해요. 일정은 압력 곱하기 부피 그렇지. 일정은 압력 곱하기 부피 차르차르는좀 샤르. 헷갈리니까 써주세요 음. 음. 아 이거 안썼어요. 압력 곱하기 부피하니까 응 음.